어 그러게 두개 만나러 왔다는 <웃음> 어? 나 다음주 토요일 그럴 수도 있다 요즘 지내가 너무 핫해서 바빠이잘 갔다 올게 고마워 잘 쓸게 <웃음> 왜네 멕시코에 1년이나 살았다 이거. 바빠이 응, <웃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너와 내가 우리라는게 귀찮다 와 대박 와 대박 미쳤다 음. 거기에 음. 어, 싫으면 날아라 태침하네 나네 뒷모습 찍고 있어 어때 진을 와본 소감이? 뭐해?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참네 합격? 언제부터 심사했어? 내스에 참네 야왜 이렇게 웃겨 뚫뚫려 보고 겁나는 거 온토별 진 친척이 형? 뭐를? 이거를? 어 이쁘게 잘 꾸며져 있고 마 이거를? <웃음> 니 현타 맞냐 설마? 어 일단 현타 아 홈쥬오 난자유에 맡겨 너가 이렇게 한걸 올렸으면 내가 택을 해서 그냥, 그냥 올렸을때 맘이 있지? 아, 잘하네 아까 오는 길에 아나 뭐하고있다 이 생각했었는데 진짜? <웃음> 아니 너무 속이 울렁거리는 거야 버스에서 내가 대신 제, 제대로 대접해주고 있잖아 응 근데 난이생각야 이러니까 진짜 돼지 같다 행복해. 안녕. 근데 저기 저기 앉아가서 백곰 내미는 게 너무 귀엽다. 지금? 높고 와. 그니까. 그런데는 그냥 높고 순간만 다가져간 다. 그니까 그니까. 난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 또잘 잃어버린다 하더라고 짱나봉짱 여기... 짱. 진짜 짱 너무 짱. <웃음> 어, 좋짝 날씨. 비현실적인 짝 그니까. 구름 이모지 다 붙여놓은 느낌. 너어줬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i know that i don't feel okay i hate it cause it's every day i'm making up my own mistakes i'm hoping that i'll be replaced i'm waiting cause you're in my way i hate it cause it's every day i feel alone 어, 대박 우리나라 나왔어 방기문 총장님 Wow. And I g t kiss Hey, b o just take the time of this m y s a g e I know you'll be okay. I hope you'll never be replaced. I feel alone even if you surround me. I need you now. Can you be around me? Mm -hmm. Don't tell me that you're not good for me You don't know the h a l e for me I